카카오톡 PC 버전 설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에서 카카오톡을 검색을 해주세요. 네이버에서 카카오톡 검색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카카오톡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자, 이쪽을 클릭해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어, 카카오톡 사이트로 사이트로 바로 들어와서 다운로드 하시는 방법은요. 카카오톡 사이트에 들어오면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서 어, PC 버전 윈도우 어, 대부분의 분들은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자, 윈도우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고요그 어, 외에 이제 맥 어, 이라든가 이런거 쓰시는 분은 아래쪽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음.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 바로 예,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에 파란색 버튼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확인 후 다운로드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 크롬 제 거는 크롬인데요. 크롬 같은 경우 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예, 파일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오른쪽 아래쪽에 실행이라고 뜰 거예요. 실행을 눌러서 바로 설치하시면 되구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설치된 화면이 보이시고요 왼쪽 아래에 자 거기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자 메뉴가 뜨면 열기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하시겠습니까 나오거든요 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스톨러 랭귀지 라는 창이 뜨고요. 자 한국어 그대로 그냥 놔두시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 설치를 시작합니다 가 나오거든요. 자 다음 눌러주세요. 자그 다음에 카카오톡 설치 창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설치 폴더도 그대로 예, 다음 눌러서 봐 주시고요. 자, 그다음 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체크박스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 만들기, 빠른 실행 메뉴 바로 가기 만들기, 요거 시작 메뉴까지 세 개는 전부 다 체크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설정. 요거는 체크를 빼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대부분 네이버를 많이 기본 페이지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다음이 첫 화면으로 나오면 시작 페이지로 나오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체크 해제 하시고 설치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카카오톡 PC 버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PC에서 이용하시면 편리한 점이 엄청 많죠. 그래서 PC버전을 같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카카오톡 설치창, 이제 마지막 완료창인데요. 여기 카카오톡 실행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침을 누르면 카카오톡이 바로 PC버전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실행을 안 하실 분들은 체크 해제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카카오톡 실행을, 실행을 바로 해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카카오톡은 인증을 받아야지 PC 버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실행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침 눌러주세요. 자, 카카오톡 업데이트 창이 뜨네요 이렇게 카카오톡 업데이트 창이 뜨면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 되고 나니까 바탕화면에는 이런 카카오톡 아이콘이 생기고요. 자, 이렇게 어,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본 카카오톡 모양이 이렇게 PC에서 예, 실행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잘 보시면요. PC버전 카카오톡에 카카오 계정을 입력하셔야 돼요. 카카오 계정. 자 그리고 비밀번호도 입력을 하셔야 돼요 비밀번호 자 카카오 본인 계정을 확인해 보시고 비밀번호도 확인해 보셔야지 그 다음 화면 로그인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톡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 어플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맨 위에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설정 버튼을 눌러서 전체 설정 메뉴를 눌러주세요. 자, 전체 설정 메뉴로 들어가면 개인 보안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 보안 메뉴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 들어오면 카카오 계정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본인의 카카오 계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카카오 계정이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자 비밀번호 자 본인의 비밀번호를 모르시면 여기서 변경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셔서 PC에서 예, 저 계정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 계정과 비밀번호를 확인하셨으면, 이제 PC용 카카오톡으로 와서 카카오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예, 로그인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로그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누르시면 이제 어, 인증하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인증이 이미 되어 있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본인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내 PC 인증 받기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신 다음에 인증번호를 입력해달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인증번호는요. 본인의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보시면 카카오톡에 인증번호가 왔을 거예요. 자, 본인의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인증번호가 왔으면 그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맨 위에 설정 버튼 있습니다. 설정 버튼 설정 버튼을 눌러서 전체 설정 메뉴를 눌러 주셔야 돼요. 전체 설정 메뉴 누르시고요. 어디로 가냐면 개인 보안으로 가주세요. 개인 보안으로 들어오면 기기 연결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 어, 여기에 보안인증번호 확인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이미 인증이 되어서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도 보안인증번호가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톡에 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이제 어, 본인의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